안녕하세요, 네모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팽이 중 35초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깬 피톤치드를 접어볼 겁니다. 바로 만들어갑시다. Let's go. 우선 여기 앞 부분이 노랑, 뒷 부분이 초록인 색종이로. 이 초록색이 보이도록 전개형 접기를 할 겁니다. 잡는 방법은 위쪽에 있고요. 이거 접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이 뒤로 와야 합니다. 이렇게 스쳐보란 거죠. 은 파란색 코어도 위쪽에서 접고 요 틈에다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한 면만 덮고. 이 부분을 내려서 이 꼭지점이 이 부분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주세요. 이 윗부분을 내려서 이 면이 이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위쪽에 이 면도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그럼 일단 한 면은 완성된 거고요 이부분을 올리고 다음 이 왼쪽 왼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뒤로 하기만 하면 한쪽면은 100% 완성 이제 다른 면들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쪽 면만 벌려주세요 이 한쪽 면만 벌리고 이 한겹을 여기 반만 되는 만큼 해주세요. 이 가운데선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나간 선이 사이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다음에. 올리고 위쪽에서 접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그림만 넣으면 2톤 치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잘 돌아가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